그나 진짜 시커먼스남파등장했 그그 있어 <년에> <목> 아빠는 오로지 미션이에 <웃음> <웃음> 아유 누구야 눈들 봐주 그냥 아, 안돼이 세상에 아빠가 그렇게 좋아? 아빠는딴애한테 관심 있어?! 어떡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소포텔럽티 <웃음> 코코가이제이용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